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패턴 중에서 치수 패턴, 디멘션 패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패턴을 배웠죠 디렉션 패턴, 그 방향 패턴이죠 뭐축 패턴, 그 다음에 점 패턴, 뭐 참조 패턴, 테이블 패턴 상당히 많은 종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패턴을 수행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패턴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형상이 안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수 패턴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계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치수 패턴을 쓰신다고 면 진짜 어마어마한 종류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예제를 생각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 예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공매까지 돌출을 했습니다. 근 일반 방향 패턴을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원본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면에 붙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치수 패턴을 쓴다고 그러면 얘가 만들어져 얘의 어떤 생성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탁탁 달라붙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요런 식으로 갈비살을 만들고 싶어요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웃음> 자 요렇게 띠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 30자리 요기를 센터로 해가지고 r 3 0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 간격을 30씩 해서 이렇게 여러개의 띠를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선형패턴을 쓴다 방향패턴을 쓴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형태 그대로 오는거지 이런식으로 끝점이 딱딱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치수패턴을 쓴다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세번째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수패턴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2D 스케치 있죠 그스케치였던 곡선이라든지 그게 개곡선이든 폐곡선이 상관없이 그렇게 그려놓으면 푸디 스케치죠 평면상의 커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적인 커브죠 자 그런 경우 입체적인 커브를 따라서 3차원 커브를 따라서 패턴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치수 패턴을 쓰셔야 됩니다 맞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응용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패턴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번째 예제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열기하죠 디멘션 패턴 01번 열어볼까요? 자, 밀어내기 3번을 안 보죠. 어디까지요? 항목 1, 다시 말하면 이 녹색 공면까지 돌출을 해놓은 겁니다. 밀어내기 해놓은 거죠. 자, 예를 가지고 한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 패턴을 써볼까요? 방향 1, 이 방향 따라서 흘러가게끔 해보죠. 멤버수 한 5개 잡죠. 간격 한 25씩 잡을까요? 예의의 어떤 생성 정보를 가져오는 옵션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확인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 예, 모양 그대로 이렇게 와버리죠. 그렇죠?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저는 예의의 어떤 생성 정보를 가져와서 공면 탁탁 달라붙게 하고 싶은데. 자, 지우죠? 어, 죄송합니다. 그냥 지우면 안 되죠? 패턴 삭제하겠습니다. 를 선택하고 패턴 중에서 치수 패턴을 쓰는 겁니다. 치수 패턴은 방향 1 방향으로 첫 번째 방향 지수, 두 번째 방향 지수. 크게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 1에 지수 여러 개 잡을 수 있고 방향 2에다도 지수 여러 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방향 1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해서 저는 서갈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떤 걸 잡아야 되냐는 얘기죠. 어떤 방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30이라는 치수를 잡아야겠죠. 30이라는 치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치수니까요. 선형 치수니까요. 자, 정본 30씩 가겠습니다. 그럼 30, 60, 90 이렇게 되겠죠? 멤버 수 5개 주겠습니다. 그럼 난 30씩 아니다. 그럼 25씩 하고 싶다. 그럼 25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치수만 한것 뿐입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어떻습니까? 착 달라붙죠? 예의 어떤 생성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패턴할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얘기구요 자 두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자 디멘션 패턴 02번 자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제가 지워버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면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해보죠 바로 밀어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걸 보죠 그전에 참조를 이용해서 요 안쪽선 요 안쪽 선을 가져오겠습니다. 해결, 닫기. 그 다음에, 여기, 중심 밑것 있죠?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죠? 요 R 값 있죠? R 값을 저는 3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움직여보시죠. 야 처음에는 30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 이게 지금 동심이 걸려있어서 그런데요. 얘를 한번 지우고, 얘를 한번 움직여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맞죠? 그렇죠? 얘가 이 센터에 사실은 걸려있어야 됩니다. 음... 일치구성을 주죠.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중위점 호하시고 센터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R값선 3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칠수 패턴에서 제가 어떻게 할거냐면 이 30을 이용할거고 그 다음에 30씩 정문대 입금하겠습니다. 그러면 60, 90, 100 여기를 센터로 해서 이렇게 원이 되는 겁니다. 30짜리, 그 다음에 60짜리, 그 다음에 90짜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확인하고요. 어, 강화 기능을 써보죠. 요 바깥쪽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3 정도로 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림의 중간점으로 스케치의 양 사이드로 이렇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됐죠? 뭐로 할까요? 자그러면 밀어내기 를을 선택하고 패턴 중에서 그럼 방향 패턴 한번 써보자이방향에 수직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거죠 그래서 30씩 한 5개 줘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자 어떻습니까 이 모양 그대로 오는거예요 끝점이 그 달라붙나요 안달라붙죠 그렇죠 그래서 패턴 삭제하고요 다시 선택한 다음에 치수 패턴을 쓰는데 이 치수를 찍어주는거죠 그렇죠 저는 10개 정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중에서 전분값30 그냥 쓰죠. 한40정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확인 눌러볼까요? 어떻습니까? 완성적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센터로 해서 30,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 뭔가 이렇게 예의 어떤 속성 정보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치할 때는 치수가, 치수 패턴이 진짜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지를 한번 보죠.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1, 방향 2두 치수를 써보죠. 열기, 패턴, 03 바틀입니다. 상면 복잡하게 되어있죠. 이거 다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수입도 한번 지워버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수입 센터 선을 잡고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원점. 궤정 제을 수행하는 거죠. 얘이 선에 수직으로 단면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스케치. 잡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자, 스프라인 가지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확인 됐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3차원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면상에 바로 3차원 커브를 그릴 수 있나요? 아니죠. 2D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공면에다가 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오죠. 요 블록한 부분이 왼쪽으로 향하게끔 해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저는 요 끝, 끝에 끝딱 달라붙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조로 이 선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선도 가져오고요. 해결 닫기 그 다음에 점 가지고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그대로 20도 그냥 쓰죠. 20 엔터 자그 다음이요. 이 높이 값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50으로 보겠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띠가 몇개있습니까 여러 개 있죠. 이 높이 값이 이제 50그 다음에 100 150 200 이런식으로 정분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50C. 그래서 요 치수가 중요합니다. 각도는 항상 20도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치수 패턴을 쓰지 않은 게, 안, 쓰지만 않으면 이 각도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고요. 투영 기능을 쓰죠. 이 스케치를 그렇죠? 서피스 이 면에다가 오케이 자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케치가 그려진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안에 따라서 여기서 이 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아이 뭐가 항목이 빠졌나요? 참조해서 스케치가 안 잡혔나요? 스케치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스케치를 미리 찍고 투영 이 면을 잡아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입체적인 경로가 만들어졌죠? 요거는다 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뭔가 형상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전면이 필요하고 전면을 만들려면 점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 찍고요. 세 점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반등이죠. 절반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상이, 선이 중앙선이 됐을 때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면 선천체가 선택되죠. 왼쪽 버튼 클릭하면 선천체가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선택하는 방법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점하고요 갖다 대면 이제 주황색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선 전체가 선택되죠 자 0을 줘 가지고 선의 끝점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축을 하나 만들죠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전면을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이 평면 컨트롤 키 누른 채이점 그래서 이 파란면의 수직이면서 공면의 수직이면서 점을 통과하는 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면을 만드는 거죠. 평면. 이축 찍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럼 축의 수직이면서 점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확인 누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뭔가 작업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형태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당연히 뭐 동그라미 스케치 그린 다음에 그 가지고 밀어내기를 통해서 약간 홈을 파고 그 다음에 커브 패턴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밀어내기가 상당히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수도 시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안되는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이면 있죠. 이면에 밀어내기 하겠습니다. 이 점이죠. 이 점에다가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보죠. 어, 쉬프트키누른채 하면 구속이 안걸리는 겁니다. 네, 요렇게. 첫 번째는 그냥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위치 잡을 때는 슈퍼트이 누른 채. 기준이 니오랑잘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15정도 해보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일단은 뭐, 그냥 이 상태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얘를 가지고 이제 커브 따라 패턴을 해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스케치 치수 한번 볼까요? 저는 15, 52 치수도 쓸 겁니다. 맞죠? 여러 개의 띠를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룹화 시켜야 된다고 제 앞에 설명 드렸는데 결국은 패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패턴이 돼야 되니까 이거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그룹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꼭 그룹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치 하나만 할 때는 그룹화 시킬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개 요소를 한꺼번에 패턴화 시키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룹을 하시고 그룹 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케치 1부터 물론 나는 이 치수는 쓰지 않겠다 그러면 스케치 1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룹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개의 띠를 만들 거니까, 그룹 했어요. 패턴, 잡고요. 치수 중에서. 자, 첫 번째 치수는 뭐를 잡아야겠습니까? 이 파란 선 따라서 이렇게 삥, 여러 개가 배치되어야 되니까, 요거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를 해볼까요? 0부터 1까지 가는 거니까, 정분값을 한 0.15 뭐 정도로 할까요? 그럼 요렇게 커버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비율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방향 2에다가는 얘 치수를 찍고 얘한 3개 정도로 만들어보죠 만들고 전보 값은 50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띠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위로 두개의 띠를 더 만들어서 3개의 띠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확인 눌러보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돌아가보면 점하고 떨어지죠 이상하게 이렇게 패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렇죠? <웃음> 왜안 되냐? 왜안 되냐? 그렇죠? 자, 신기합니다. 이게 왜안 되는지 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왜안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 자, 알려주시면 제가 만원빵 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원래 이제 모델링 하실 때 솔리드 모델링이 잘안 되면 공면 모델링을 하고 공면을 이용해서 솔리드화 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래요. 어, 그래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죠. 물론 뭐 밀어내기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점 있죠? 점에다가 일단 참조 시스템 한번 볼까요? 좌표기 하나만 잡혔죠? 그래서 횡단면을 이용해서 이 면을 가로지르는 얘와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해결 닫기 하시고요 다시 한번 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요점 있죠? 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지수는 한10 정도로 주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저는 이거를 솔리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면으로 만들 겁니다. 셀피스라고요. 일단 대칭으로 하죠. 10 좋습니다. 그럼 안쪽 5, 바깥쪽 5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이 공면을 이용해서 이 솔리드를 잘라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위아래 뚜껑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배치해서 아, 옵션에서요 닫힌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면으로 만들어지면서 어, 속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요걸 가지고 다 잡고요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이 그룹을 안가지고 치수 패턴을 하겠습니다 예 찍고 항목 몇 개를 줄까요? 한0 개를 하죠 뭐 그 다음에 전분 0.1씩 하면 되겠죠 0.1이라는 거지 10%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 10개니까 딱 배치가 되겠죠 자 방향이 얘 잡고요 얘는 한몇 개를 줄까요 한 5개 정도로 하죠 50씩 가겠습니다 맞죠 됐나요 자 확인 눌러보죠 근데 미리 보기 안되죠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어, 제가, 이거, 요술을 안 잡았나요? 죄송합니다. 자, 패턴을 다시 한번 삭제하고요. 밀어내기까지 잡혀있죠? 예, 잡아주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턴, 치수 패턴입니다. 항목 1, 예, 잡아주겠습니다. 10개, 치수, 0.1,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방향은 요거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몇개죠? 다섯 개 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도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게 흘러가자 그렇죠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느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잘 안되고 사람이 힘들게 <웃음>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생각 해보죠. 일단은 요거를 패턴을 삭제한 다음에요. 그룹을 해제하고 밀어내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패턴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나머지게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잘 된다고 러면 밀어내기 1이 잠못 거란 거죠. 자 패턴하고요. 다시 한 번, 0, 잡아주고, 한3세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스 값, 정보 값은 한 0.2 정도로 해보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점잘 만들어지죠? 그리고 축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평면도 하나, 원래 거 하나, 둘, 세개잘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뭐란 얘기죠? 밀어내기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우클릭 패턴을 삭제하고요. 그룹도 일단 풀겠습니다. 밀어내기 이런 지워버리고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면에다가 밀어내기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가지고 아까 참조였었죠. 참조를 빼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참조해서 저는 이점 있죠. 점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닫기 요점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숨겨버리겠습니다. 요 점이랑 한번 연결을 걸어보죠. 요렇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10정도 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서피스로 할거고요 대칭으로 하셔가지고 10정도 그 다음에 옵션에서 닫힌 것.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아까지랑 똑같은 원리죠 근데 아까 전에는 제가 어 참조를 좀몇 개를 참조했었고 그 다음에 어 그거 빼고 뭐였죠아 포인트 점이시죠? 점 같은 거에다 바로 했는데 여기은 저는 점을 투영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네개를다 잡고 그룹파 시켜보죠. 그 다음에 패턴 일단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보죠. 10개 그 다음에 정분값선 0.1씩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패턴 편집, 편에 들어오셔가지고, 방향이 얘 잡고요. 한 다섯 개 정도로 하죠? 전문값50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하면 이렇게 패턴이 수행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평면 숨기고, 축 숨기고, 좀더 숨겨보죠. 자, 요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리드화 시켜야겠죠? 이 솔리드화를 통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룹 중에서 하나만 밀어내겠죠? 어디있나요? 예를 이용해서 솔리드화 해버리면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솔리드화 하는데 속을 채우는 식이 아니라 재료 제거 쪽으로 하셔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패턴이 수행이 되어있으니까 패턴을 재활용하면 되겠죠? 앞서 배우셨죠? 솔리드바 1을 선택하고 어떤 패턴이요? 바로 참조 패턴. 확인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뚫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만드실 때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하기이 치수 패턴은 상당히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치수를 쓰고, 그렇죠? 음,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다 달라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간단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번 있었죠? 2번 한번 열어보죠.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패턴을 하면서, 자, 실수 1 있지 않습니까? 여기 40이 정문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고 방향 1 지금 방향 하나만 쓰는거죠 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요 방향 1에 대해서 요 두께 있죠 어, 지, 어 죄송합니다 얘, 얘 잡아주고요 더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찍으시기 바랍니다 두께를 5 0한30더 해볼까요 확인 눌러 보자 그럼 두께가 점점 커,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 하실 수 있고 얘는 너무 큰가요? 1 <웃음>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높이 값도 정분할 수 있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채 다시 한번더 추가해 주시고 높이 값은 50가 볼까요? 확인.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패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매트릭 걸쳐 가지고 지금 패턴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패턴이랑 항 형상 작업 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게 되죠. 겠 모든 패턴 종류를 다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치수 패턴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유가 워낙 복잡하고 또 생각하셔야 될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꼭 한번 두루두루 경우에 따라서 많은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꼭 손에 익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습니다